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박스를 했다 보니까 언박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불의옥잠을 심으려고. 어 그런데 얘는 뭘까요? 우와. 얘는. 루비 고분함인데,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네요. 루비 고분함, 얘가 브레옥잠 같아요. 브레옥잠 세개사입니다 네, 브레옥잠이 있네요. 아. 브레옥잠. 새기 샀거든요 어? 이거 뭐 이렇게 다 부러져있어 음. 한 손을 찍으려니까 제라늄이 좀 크네요 우와 색깔 예쁘네 어,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이네 예, 꽃이 핀 상태로 왔어요 진홍색 집에도 있는데 또 여기 또 왔네 또다시 포장 동백을 또 샀어요 네. 토종 동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꽃이 한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, 우리 원래 토종 동백인 것 같아요 어후, 잠시 또 제라님을 두 개를 샀는데 이거는 흰색이네요. 흰색 이네요 어, 흰색 이보다 훨씬 어린 몬스테라 사서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있는데요 어, 또 하나 사봤어요. 근데 얘가 어, 굉장히 저렴한데 큰 거네요. 이렇게 어, 찐잎이 나온 거는 이미 크다는 거예요. 찐잎이 없는 상태에 이쯤만 한거 굉장히 작은 걸 컸었는데, 와우, 신난다. 이건 제가 키워본 적이 없는... 뉴질랜드 루핀 루피너스인가? 그렇,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오음 이거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와 음 백오니아를 또 구입했어요 흰색 백오니아 오래 전에 베고니아 키워보고,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베고니아 키우게 되는데 잘 키워야 되겠네. 이제 남은 게몇개 없네요. 어, 얘는 제가 대추 방울 토마토 먹다가 심어 놓은 거 아직 어린 싹인데, 얘는 묘목으로 샀어요. 어, 두개 일단 샀어요. 사실 동백 여러 개 갖고 있는데. 서양동백, 향동백, 블랙 노즈 동백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또 동백 묘목이래요. 그래서 또 어린 묘목 또 하나 샀어요.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얘는 산세베리안인데 이름이 그렇게 아니고 골드 선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. 오늘의 언박싱이 끝났네요. 네. 아쉽. 좀 답답하고 기분 좋고 그러네요. 제가 산 거는 몬스테라 어, 문스 시간 안보이네아 여기 있다. 굉장히 커네요. 먼스, 문스. 문스문스 그다음에 소피아 고메나무, 칼라 제나 제라늄 두 개, 음. 그다음에 골드하니라고하잖요 음. 그리고 대추방울 토마토 두 개, 브레옥잠 세 개. 음. 미모사 신경초인데 제 미모사 신경초 아닌 다른 게 왔는데요. 그리고 꽃배고니아음 흰색 그거 하나 잡고, 어, 요거 아, 니까또안 그러니까 보이네 뉴질랜드 루핀, 루피너스 핀루그 다음에 큰거 야생동백 그 다음에 조그만 것도 동백 네, 그래 이렇게 샀는데요 어미모사만 잘못 온것 같습니다 하, 네, 오늘의 언박싱은 끝 감사합니다